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라이브 IP에 선정된 김하진입니다. 저는 일단 그 라이브에서 하는 작품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이제 신진 작가들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메이드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창작자로서 나도 한번 지원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뮤지컬들 보면은 엄청 어둡고 어또 뭔가 깊고 이렇게 남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어둡고 그런 것보다는 좀더 밝고 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되게 즐겨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연인 간의 관계에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어 그런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관객들에게 이제 봤을 때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될수 있는 그런 따뜻한 극을 어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어, 저에게 좋은 작품은 그, 극을 봤을 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수 있는 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극을 쓰려면은 또 대중적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대중적이고 좋은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작품을 써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